기술적인 거를 어찌 됐건 배우셔야 되잖아요 네.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사비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사실 비용이 들지 않는 거를 찾아서 해요 아... 어. 아이도 배고프다 그러면 사비 털어가지고 밥도 사줘야 되고 그쵸?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근데 그거 비용 청구를 할 수도 없고 그쵸 음. 그런 것들이 좀, 좀 많아요 급여적인 부분들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시대를 살기에는 <웃음>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음, 그 안에서 찾는 보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진짜 그거 없이는 못할 직업이네요 <웃음> 가장 내가 좋다라고 누렸던 복지가 보뭐 있어요? 음, 아, 말해도 되나? <웃음> 주저하지 말고 자리가 있을 때 해봤으면 좋겠다 금액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아. <웃음> 누, 되게 많이 닮으셨어요 말해도 돼요? 너무 오. 똑같아서 혹시, 혹시 가수? 네 가수 투에임 창민 네 <웃음>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 있는 심재원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요? 네. 어,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할수 있게끔 좀 조력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청소년 지도사 그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아닌데 민간위탁이라고 해갖고 네. 공공성을 띈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직업이 지금은 만족하세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이들 만나서 힐링되는 것도 있고 음. 천진난만 하잖아요. <웃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같이 동화돼갖고 아. 즐겁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요. 음. 지금까지 몇년 정도 해오신 거예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만 2017년부터 음. 지금까지 횟수로는 5년?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시면 네. 봉사정신, 희생정신 이런 게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좀 필수적으로 좀 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음. 좀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음. 같기도 하고 어, 얘들아 좀 모여서 밥 먹자 음. 이런 것들도 좀 생기다 보니까 제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것들이 좀 많죠. 음. 화, 수, 먹, 금, 6시 퇴근인데 그때 애들이 와요. 아. 그럼 그때부터 저희는 <웃음> 아 왔어? 업무가 연장되네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도 되게 기특하잖아요 네. 애들이 음... 온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음... 없고 그런 면에서 좀 봉사 정신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청소년 사춘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 네,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잡아줘야 네. 되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엇나갈 수도 있는데 음, 그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차하는 길로 약간 빠져들 음. 뻔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취미가 이제 커피를 만드는 거그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엄청 느꼈나 봐요 음. 그래서 학교 끝나면 바로 이제 수련관으로 가는 거죠 네. 다른 길로 안안되고 아. 약간 그런 것들 보았을 때는 진짜 이 직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청소년들과 함께 주로 활동하는 분야를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드론이나 VR 활동. 20년도에는 이제 목공 활동을 음. 조금 했었어요. 그러면 드론 네. 조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VR 사용법을 알려 주거나 목공은 그거 그... 가구 만드는 거예 아, 가구 거예요? 만드는 에, 거 에, 에, 그런, 에. 그런 거 알려 주는 거예요. 그쵸. 본인이 먼저 배워갖고 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 자기가 할수 있는 것 외에 여러가지를 더 습득을 먼저 해서 네. 청소년들에게 맞아요.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음. 전천후가 되셔야 되겠네요 네한 음. 1년 지나면 음. 거의 준전가가 되어있어 왔고 <웃음> 선생님 하나도 못했잖아요 어. 그러게요 저 이제 좀 되네요 약간 음.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진행하셨을 때 음. 가장 재밌었던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드론 분야가 좀 재밌었어요 음. 제일 좀 활발하게 활동도 했었던 음. 것 같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주고 네. 이렇게 활동하면 돼 라고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음. 그대로 딱 똑같이 따라해요 음. 그런거 볼때 아, 정말 재밌다 귀엽기도 하고 음. 아직 뭐 아빠는 아니지만 음. 아빠의 마음 음. 약간 그런 것들이 음. 좀생기더라고요그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해줘서 음. 꿈이 생길 수 있도록 아, 네. 지도를 해주는 역할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자기는 뭐가 되겠다 그런 아이들도 좀 있나요? 있어요 있기는 본인들도 청소년 지도사가 음, 되겠다 음, 음. 딱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너무 고마운 아, 그런 느낌이 아. 있죠 이제 중학생 친구도 한 2년 같이 활동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 사회복지나 청소년 지도사를 좀 꿈꾸고 있다라고 했을 때아이 청소년 지도사가 영향력이 좀 크긴 하구나 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선생님들이 다양한 걸 배워서 알려줘야 되면은 기술적인 걸 어찌 됐건 배우셔야 되잖아요. 네.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사비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사실 비용이 들지 않는 거를 찾아서 해요. 아. 지원이 안 돼요?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 거의 좀 필수적인 거 빼고는 음. 무료 강의를 음. 찾거나 독학 <웃음> 업무 시간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외 시간에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봉사 정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웃음> 아이들 배고프다 그러면 사비 털어 가지고 밥도 사 줘야 되고. 그렇죠.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근데 그거 비용 청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음. 많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이제 사비를 털어 갖고 음. 그런 것들이 좀좀 많아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지도자분들이 네. 몇명이나 계세요? 이거는 허를 찔린 느낌인데, 음. 잘 모르겠어요. <웃음> 많긴 <웃음> 많은데. 아, 많아요? 네, 좀 아... 마, 많은데, 사실.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음, 음. 궁금한 게 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청소년 네. 지도사 일 네. 이런 것들은 급여적인 부분들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급여가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급여 테이블이 책정이 되어 있긴 해요 어. 어느 정도 그거 플러스에 개인 성과 성과제 네. 어. 급여 부분에는 지금 시대를 살기에는 <웃음>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음. 숨만 쉬고 30년정도 모아야 아파트 산다 약간 이런 말들이 음. 나오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사지? 음. 약간 이런 고민도 음. 좀 들고 그러면 진짜 봉사와 희생정신 그 안에서 찾는 보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진짜 그거 없이는 못할 직업이네요 <웃음> 꼭 그렇진 않고요 <웃음> 예. 복지 계열 자체가 음. 큰 가치를 위해서 하는 음. 직업이잖아요 음.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큰 가치를 좀 음. 요구하고 원하는 분들한테는 음. 좀 좋은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급여 수준만 보고 일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음. 제가 겨, 경험을 했을 때 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웃음> 가장 내가 좋다라고 누렸던 복지가 뭐 있어요? 음... 하... 아, 말해도 되나? <웃음> 공무원들이 받는 음. 그 복지 포인트가 조금 나와요. 네. 결제를 할수 있고 뭔가 황급받을수 있는 음. 제도가 있어 갖고 그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전적으로 사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네. 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또 배울 수도 있고 음. 그런 부분이 가장 좋다. 네. 어. 어, 이런 것도 처음 알았네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됐나? 어, 왜 그, 당연히 나와야지. 아. <웃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아, 그렇죠? 뭘 네.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아, 아. <웃음> 어, 뭐 재진 것도 아니고. <웃음>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거나 사회복지적으로 일하시려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즐기고 소통할 수 있으면 충분히 누구나 다 가능하다. 음. 주저하지 말고 자리가 있을 때 해봤으면 좋겠다. 음. 금액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아. <웃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뭐 운이 좋으면 또 다음 친구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시대가 바뀌면 네. 또더 좋아질 수가 네. 있으니까 좋아지겠죠? 그러기를 빌어야죠 <웃음> 일하시면서 가장 고대다 힘들다 라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현타라 그러죠 언제 현타가 많이 오셨나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을 또 배워야 되는데 네. 그거 말고 사업을 위해서 배우는 게 많아지니까 음. 진정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해야 할 일들인가 라는 음.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이제 좀 힘들죠 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음. 알겠지만 결과 보고서 쓸때 음. 음. 엄청 많이 밀리니까 음. 밤을 음. 많이 새야 되거든요 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이 행정서류를 해도 되는 건가? 음. 저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음. 일이잖아요 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청소년들한테 음. 건강한 에너지를 줄수 있을까? 음. 이런 걱정들도 있으니까 음. 그럴 때. 또 현타가 좀 오죠 대화를 나눠다 보니까 네. 누, 되게 많이 닮으셨어요 말해도 돼요? 어. 너무 똑같아서 혹시, 혹시 가수? 네 가수 투웨임 창민 네 <웃음> 진짜 많이 들어요 어 근데 너무 똑같아 <웃음> 저랑 이렇게 친구랑 지나가고 있는데 네. 저 사람 근데 투웨임 창민이다 창민 <웃음> 뒤에 돌아왔는데 <웃음> 돌아보니 창민 아니야? <웃음> 돌아 봤줬는데 창민이잖아 <웃음> 아 가끔 진짜 흠집 놀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아... 때는 자취를 대학생 때 했거든요 근데 거울이 있어요 크게 네. 자다가 일어나고 옆에서 거울을 봤는데 네. 트웨임 창미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본인이 봐도? <웃음> 네. <웃음> 하도 들으니까 남이 볼때 완전 똑같아요 이제는. 지금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계속 받아가지고 충숙한 아, 그런 느낌 네. 아, 네. 자,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더 좋은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습니다 네. <웃음> 인터뷰하면서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웃음> 근데 조금 못 생겼을 때는 약간 표인봉도 닮았다. 안경 쓰고 다았을 아 때는 그땐좀 형사 받았어. 표인봉보다는 창민이 낫죠. 다행이네요. <웃음>